290원 음, 290원 290원 여기 넘는게 일단은 포인트인데 일봉차트 입니다. 일봉차트에서도 비트랑 마찬가지로 어, m A c d 움직임 상당히 좀 저희가 조, 조,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습으로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어. 290원 바로 뚫지 않더라도 저항받고 살짝 다시 오더라도 그럼 m A c d 자체가 이런식으로 또 가잖아요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일본 관점으로는 MACD 상에 이제 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표상에 회복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 12시간봉 어. 채널 관점으로도 어. 채널 통구 벽 바로 위에 있는 그 채널에서 매물제 쌓고 갈수 있는 움직임 6시간봉도 마찬가지 단기봉 바로 갈게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박스권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두드리고 있는 저항, 어. 여기를 이제 뚫고 간다고 하면은 뭐 박스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목선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그 목선인 290원, 어. 290원 목선 유자리 저항 돌파가 포인트다. 어. 그리고 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1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최대한 그 박스의 영향이, 1.272 까지 확장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 아마 한 300원? 300원 정도 나 그쵸 300원이겠죠 어, 300원 어, 290, 2 8 0 170, 30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긴 한데 3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어, 뭔 소리냐면은 자 어, 박스권 상단이 콩콩이가 290원 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 290원 뚫으면 은 이제 그 어떤 그 초보 전문 유튜버가 말했듯이 초보 전문 유튜버가 말했듯이, 확인 매매, 예상 매매 해야겠다. 왜냐면은, 어, 초보들은 위험하게, 어, 이러한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돌파 매매 해야지라고 했다가 쭉 바로 빠져버릴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알, 여기, 여기 보시면 알, 알 거예요. 그쵸? 제가 여기를 목선으로 이, 설정하고 나서 박스권 상단으로 정한 이유는, 어,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터치를 많이 했고 여기에서 저항 나온 이유가 박스권이 연장된 피보나치 확장 비율이 연장된 어, 박스권의 동일한 영향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뚫고 어,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은 돌파하면 안되죠 안되는거야 어, 그래서 290, 300이 어, 자리를 거의 동일한 영향권 동일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자리로 어, 보시는게 맞다 어, 이렇게 하는거죠 그쵸 <웃음> 뭐, 리플은 그래서 박스권이어가지고, 더 이상 뭐, 뭐, 이거 말고 볼게 없어요. 박스권이어서. 박스권 온다? 아, 여기서 일단은, 다시 한 번, 어, 내려갈 수 있는 관점으로도, 어, 조금, 봐야겠죠. 어. 그리고 아까 우리, 비트에서 봤던 그 단기 크랩 패턴 있잖아요. 크랩 패턴 하면 아마 요 자리 나올 거예요. 요 자리. 그래서, 어, 일단 290원 뚫는 거는 별로 문제 안될것 같은데, 어, 그 위에 300원, 이 자리에선 좀 저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 나오면 은 일단은 뭐 여기까지 가거나 다시 XABCD 패턴의 XABCD 이렇게 해 놓는데 어, B지점까지 가거나 이런식으로 또 나올 수있 그러면은 이 패턴이 나오면 은 일단은 아 음, 아직까지 박스권 벗어나지 못했구나 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리플 리플 봤구요 XX 다 돌파매매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돌파매매가 그 여러분들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돌파매매라는 거는 초보들이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초보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진짜 전문, 전문적인 전문 트레이더가 하는 방법이 이제 도, 브레이크아웃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돌파매매 아,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뭐 유튜버나 어, 뭐 트레이더들 없을 겁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때그 초보 운운하는그 천기누설 입으로만 어, 트레이딩하는 그자 요런거 보지도 못했을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박스권 돌파했을 때 위자리 어, 돌파했을 때 사는 거다. 뭐 이런 거 간단합니다. 쉬워요. 어, 정말 쉽습니다. 쉬워요. 이런 것들. 어, 단기 플래그패턴 돌파했을 때 이런 것들도. 초보들이, 초보들이 접근하기는 쉬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대응하기가 어려요, 워 대응하기가 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어,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냥 그림만 봐도 아저 아, 소리구나, 다다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대응하기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대응하기가 어려워. 어, 그래서 진짜로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고서야 돌파하면 쉽게 할기가 어려워요. 음. 저 돌파하면은 누가 하느냐? 어, 대부분 전문 전문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 그리고 어, 시드가 큰 사람 시드 큰 사람 어, 그리고 종목이 중요해 종목 어, 볼륨이 많은 점 볼륨 이거 볼륨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볼륨이 많다고 하는데 비트도 안돼 솔직히 지금 보시면 아시, 아시다시피 비트에도 휩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주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어, 주식시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외환시장, 외환시장도 뭐 휩소가 나오긴 하지만 어, 그래도 비트보단 나아요 어, 주시장이나 외환시장, 어, 이런 지수 상품들 그런 거 위주로 그 돌파하면 많이 하거든요 타겟이 임타 짧다, 돌파하면 타겟이 짧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 자리에서 휩소 나오고 다시 갈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도 돌파하면 어려워합니다 초보들이 하기 쉬운 매매 방법은 아니에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돌파하면 못해요 돌파매매 암호화폐 시장에서 못합니다 옛날에 볼륨 많았을 때 2017년도나 이랬을 때는 솔직히 돌파매매 할수 있었습니다 어, 돌파매매 할수 있었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돌파매매 하면은 요거는 어, 돌파매매가 아니고 돌대가리매매다 어,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돌파매매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아 일단은 주요 트렌드나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아, 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아, 여기 뚫었을 때삑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돌파염에 접근하면 어, 답이 없다 답이 없다